아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어, 제가 지금 화장을 다 하고 눈썹만 지금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눈썹을 한번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는 거를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장에 만들어놓은 섀도우통에 약간 암색 계열의 섀도우로 일단 틀을 잡아 줄게요 저는 약간 눈썹을 두껍게 그리는 편이라 담색 계열로 틀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안그린 쪽하고 그린 쪽하고 많이 다르죠 섀도우로만 이렇게 걷어요 섀도우로 하고 저는 이렇게 분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붓는 그 분으로 여기 앞머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연필을 안댈 수는 없어요 섀도우로만 그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할게요 부스루만은 완벽하게 안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끝그 놓고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눈썹이 너무 얇으면 좀 나이 드롭해서 저는 약간 두껍게 해요 너무 유분기가 많은 것 같으면 한번 휴지로 이렇게 눈썹을 좀 닦아줘요 그린 다음에 앞머리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으면 이 분을 가지고 여기를 톡톡톡 해주시면 여기 앞머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눈썹에 이렇게 해주면 은 눈썹이 되게 오래 지워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썹 정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흰색을 가지시고요 흰색을 눈 밑에 여기에 살짝만 이렇게 그러면 이쪽하고 훨씬 깨끗하죠. 여기가 라인이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눈썹 그린 거 하고 안 그린 거 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눈썹을 섀도우를 이용해서 도톰하게 그려봤어요. 감사합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